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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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람의 방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미,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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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나눈 은사장이기도 있한 12장 말씀은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맺으며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예언을 할수 있고 지식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내가 구제하기를 즐겨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외적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예언을, 또 어떤 이에, 이에게는 방언을, 영분별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 끼치기 위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사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전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 읽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인 것입니다. 남보다 좀더 좀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만하는 이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랜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핵심이며 기득,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 않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랑의 가치, 소중함,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보다 성령의 내적 은사인 사랑입니다. 이는 곧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랑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봉사와 희생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랑으로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